어, 야. 어? 자 오늘도 다른 사랑둥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기회가 되면은 공사 시켜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뭐 잘라줄 수 있을만한 그런 곳이 많이 없어요 많이 주고 막 그러니까 이 근처에 그냥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진짜 거지는 아니고 약간 투잡 같은 느낌? 약간 애매해 이 사람 진짜다 아 그. 그래. 와 진짜 따뜻한 사람이다 앞에 안 보이는 아저씨 저게 먹을 것도 살주고 s p e n g l i s h Can you speak English? Um, uh, speak English. g u i e n h g u speak uh, 영어를 못하시는구나. No. 어, uh, uh, I'm h a i r e r h e r e f r e h m e r e 어 I'm free. free. 기 uh, ทันเสร็จ oh, after eat <laughs> yeah after eat <laughs> กินข้าวก่อนเพชรตัดผมครับผมผมครับอ๋อครับไม่ทราบว่าจะไปตัดผมครับไปครับอ้าว uh, okay? Okay. Okay, okay. you know you cannot look at me w y o know How much is it? He's got for one? Two? Yes. c a n e a And two? I want to eat a little bit. Okay. And for him. Uh -huh. Okay. Kakumakap. 네 <목소리가> 나의 선의가 악애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베풀 때조차 우리는 여러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 선한 의도를 전한다고 해서 이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세상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각각의 다른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용하는 오빠 미호입니다 행복을 나누고 싶어 제가 일하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백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모르는 분의 머리를 잘라드립니다 비싼 미용실에서 비싼 돈을 받고 사장님과 사모님들 머리를 해드리며 영상도 찍고 돈도 벌고 무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국 미용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해드려보면 어떨까 돈은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통장은 덩 비어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기에 미루고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4년 전 찍었던 유튜브를 다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었지만 2년을 미뤘고 시작하고 편집을 못한다 영상이 재미없다 등등 많은 악플에 시달려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고 수익도 안나오는 제 채널을 현재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업로드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또 미루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안되고 저것 때문에 안되고 계속 핑계만 늘어가겠구나 많은 제 고객님들께 죄송했지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위해 잘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계획을 짜서 온 태국 하지만 그 미용실 안에서 돈받으며 자신감 넘쳤던 제 자신이 사라져 있던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혼자서 한다는 압박감과 소통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게 만 느껴졌고 지금 해드리는 첫 사랑둥이 마저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 했습니다 언어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해주며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많은 의사소통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언어를 못해도 기술만 있으면 외국에서도 먹고 살수 있다는 거구나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경험으로부터 얻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행복의 기준이 다를 뿐 지금 제가 머리를 잘라드리는 이 시각장애인분도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행복하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 중 하나를 꼽을 순 없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읽기 싫은 1순위는 무엇인가요? 저는 100번을 물어도 100번 시각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더 대단하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분에게 제 미용 기술로 그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봉사해봐야겠다가 아닌 나도 봉사를 실천해야겠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도와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든 친구에게 위로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연인과는 오해가 생기지 않은 솔직한 한마디. 지금 당장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 행복하자. 이 말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미용하는 오빠였습니다. 오케이. 네 가. 오케이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파쿤마카. 오케이. 나이스. 코리아. 오 코리아. 룩맨다. 코리아. 어. 룩맨다. 어. 그거. 네. 파쿤마카. 땜땜? 땜땜? 땜땜? 네. 땜땜. 네.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너무 보람있는 일을 해가지고 너무 좋다 눈이 앞이 안보이시고 영어를 못하셔가지고 언어적으로는 조금 제한이 있었었는데 매장 안에서 하는 거랑 밖에서 하는 거랑 뭐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거리 미용은 또 처음이니까 부족한 거나 뭐 여러 이런 저런 면에서 보완해야 될 것들도 많이 생각된것 같고 확실히 제한적인 부분은 많지만 어 되게 보람 있었어요 말몇번안 나눠봤는데 밝은 성격이셔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저렇게 밝게 항상 계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